안녕하세요. 기룽입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지도 그림을 따로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해서 혼자 공부하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드로잉 기초가 부족해서 연습을 따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크로키 모임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프로키는 누구나 시간만 들이면 잘할수 있고 분명하게 실력이 느는 분야입니다. 다만 꾸준하게 혼자 하기가 어려운 법이죠.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영상이 끝나면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그림들을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저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함께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사실이겠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뭔가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그리는데 나도 스타일을 바꿔야 되나? 어디 학원이라도 가서 배워야 하나? 내가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 그림이 어느샌가 경쟁이 되고 인정받아야 하는 무언가가 되면서 쉽게 즐기기 어렵게 되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저는 그럴 때면 이렇게 크로키를 하곤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금 긋고 있는 선과 종이와 연필에 집중하는 거죠 그때만큼은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상관없이 그 순간이 너무나 즐겁고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종이에 연필이 지나가는 그 순간 거기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흘려보내세요. 지금 순간만큼은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평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여기 있음을 느낄 뿐이죠. 어떤가요? 편안하지 않나요? 그저 지금의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토록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못 그린 그림도 잘 그린 그림도 없습니다. 지금의 순간에 충실한 나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걱정도 불안도 없는 순간을 즐기면서 나머지 크로키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2분짜리 8번, 1분짜리 4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서툴러서 1분짜리는 어렵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